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가 갖는 진짜 의미는 한국인 최초 달성에 있지 않습니다 어라? 내가 미국에 진출해 있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은 음악에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즈 마이클 잭슨이 시대의 대표가 될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음악을... 안녕안녕 안녕하세요 진아의 주향 진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큰일을 냈습니다 미국 MTV에서 사관왕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에.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직전에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볼드랍 행사를 할때 타임스퀘어 한가운데에서 한국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걸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아, 평생 느낄 국뽕을 내가 여기서 다 느끼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의 가수가 이 정도로 전세계인의 환호를 받는 날이 올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열기였거든요 그런데 강산이 한번 지나기도 전에 방탄소년단이 무려 1위라는 결과를 했습니다 전이 결과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해낸 것 자체로도 소름이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그 진짜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올라섰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가장 조금 보태자면 이젠 전 세계의 교과서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거 국뽕이나 팬심 다 빼도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1등 했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1등이 갖는 의미가 더 대단합니다 최근에 미디어에서 무용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콜로키움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뉴미디어 속 무용 컨텐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방탄소년단을 메인 사례로 넣고 뉴미디어, 무용 양쪽 모두의 방탄소년단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1학년 때 무용 미학이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배웠었는데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용 미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과목이 진짜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철학의 갈래 중에서 가장 작은 갈래에 해당하는 게 미학이에요 그리고 이 미학은 미술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학 안에서도 무형은 굉장히 세부적인 갈래인 거죠 그러니까 무용, 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사나 미술사를 기본적으로 깨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각 고등학교 졸업한 스무 살이 알면 얼마큼의 깊이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1981년! 교수님이 첫 수업부터 종강까지딴건다 잊어도 되는데 이건 잊지 말라는 것처럼 강조했던 연도가 있었습니다 이 1981년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국 음악 전문 채널 MTV가 문을 연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상받은 그 MTV 맞습니다 근데 이 MTV가 무용 미학 시간에 그렇게 중요할 일인가? 네, 정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춤과 음악은 단짝이죠 이전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만 했는데 MTV가 등장하면서 음악도 보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댄스가 대중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 거죠 그 중심에는 엠티비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 몇 시간이 있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방탄소년단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왜 굳이 이 엠티비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지금만 해도 실력도 좋고 개성도 뛰어나고 팬덤도 탄탄한 그런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자리는 딱 하나 뿐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져 오는 마이클 잭슨은 물론이고 대중음악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비틀즈 역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미디어의 보수성을 뚫어내고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보여줬다는 공통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성을 극복했다를 넘어서 미디어의 중심이 이동하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MTV도 마이클 잭슨 이후부터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됐으니까요 방탄소년단은 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가 길러낸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뉴미디어는 기존의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같이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던 올드미디어와 달리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시청자와 제작자 간 쌍방향 소통이 긴밀하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기획사 출신인 방탄소년단 이들은 데뷔 초부터 방송 출연에 제약이 많았고 TV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펼칠 길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뉴미디어 유튜브였죠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매력을 뽐내고 팬들과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전세계의 탄탄한 팬덤을 형성해 왔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하고 해외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는 아티스트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보수적인 언론의 벽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깨지면 보수적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죠 음. 여전히 국내 TV에서는 방탄소년단을 만나기 어려웠고, 공식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방송사의 갑질 논란이 의심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방탄소년단은 그 누구도 같아 못할 수 없는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지지해주는 대형 미디어의 도움이 없어도 기록적인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언론이 다양화되고 채널이 많아지면서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기존 미디어의 위상이 더 흔들리게 된 거죠 음 그래 어쨌든 국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는 건 알겠다 일단 한국인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국내에서는 당연히 의미가 있지 근데 이게 굳이 굳이 굳이 한국인이 1위 한게 처음인거지 아시안이 1위를 한게 처음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비영어권 가수들의 진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가사도 영어가 아니었던 데스파시토는 16주간이나 1위를 했는데 뉴미디어 스타라고 치면 방탄소년단 보다 구독자 수가 훨씬 많은 저스틴 비버도 있지 않냐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한게 물론 대단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상징성을 갖는다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선 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가 갖는 진짜 의미는 한국인 최초 달성에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기존 미디어 못지않은 혹은 기존 미디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스팅을 하나 봤어요 LA에 할리우드 글자 꼽혀있는 거 있잖아요 그 글자가 내려지고 넷플릭스 글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미술 작품이었어요 할리우드나 빌보드 차트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지는곳이고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예측하지 못하는 대위기도 터지고 세상은 더 이리저리 정신없고 시 바뀌고 있습니다 미디어 역시 변화를 겪고 있죠 앞으로도 할리우드나 빌보드 차트 진출이 갖는 의미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출하는 방식이나 성공을 결정짓는 방식은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있는 프로젝션,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서포트를 받아야지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미디어 출연권을 따내기도 버거웠던 빅히트가 훨씬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 진출을? 이런 과정을 거칠 수는 없었겠죠 이미 디어로 팬덤이 형성되고 해당 국가 팬덤이 형성이 되다 보니 미국에도 진출이 되어버린 거죠 1위라는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보수적이라고는 해도 압도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나몰라라 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게 어려워진 거죠 동시에 시대가 필요로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진동한 아티스트라는 점도 방탄소년단이 범접불가 상징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은 음악에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비틀즈는 미국의 진보 정신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 이번 생은 망했다는 염세주의가 퍼져나갈 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Heal the World, 냉전으로 인해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던 시절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인에게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유엔과 함께 Love Myself 메시지를 전달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큰 울림을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로 전세계를 덮친 팬데믹 상황으로 지쳐있고,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는 나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때 즈 마이클 잭슨이 시대의 대표가 될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음악의 사회성을 입증해 보이면서 대중성까지 챙겼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이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 세상을 담아냈고 음악의 역할 음악이 전할수 있는 즐거움을 동시대 사람들에게 알맞은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했습니다. In an intro to one of our early albums there's a line that says my h e a r 9 10.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 l s that other people made. I to to <목소리> 음? 서와 No one called out my name, and neither did I. My heart stopped, and my eyes closed shut. So like this, I, we all lost our names. There was a small voice inside of me that said, wake up, man, and listen to yourself.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O BTS. 이게 제가 방탄소년단 빌보드 1등을 보고 소름이 돋았던 이유고 시간이 지나도 전설로 남을 거라고 기대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과연 어떤 수식어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발한 센스를 발휘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신나의 취향 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